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예고 드렸던 대로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물이라는 게 사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여행 일정과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국토종주 자전거 코스에서 약 4박 5일 정도 여행한다는 기준을 두고 준비할 만한 아이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라는 정도의 참고 아이템도 포함해서 소개할테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자전거 가방입니다. 4일간의 일정인데도 갈아입을 옷과 속옷도 준비하지 않는 미니멀 여행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챙길 건다 챙겨야 하는 일반적인 성향의 여행자를 기준으로 필요할 만한 가방을 준비해봤습니다. 라이딩 거리와 시간이 길수록 어깨에 매는 가방을 피하라고 항상 말씀드리 는데요. 이유는 아무리 무게가 적은 가방 이라도 라이딩하는 시간만큼 어깨 에 쌓이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어깨에 이어 엉덩이는 물론 허리까지 통증을 유발. 하기 때문입니다. 등에 흐르는 땀을 식히거나 걸리적거리는 불편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지갑 하나와 손수건 한장 정도 넣어둘 게 아니라면 모두 자전거 가방에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전거 가방에는 핸들바 가방 프레임 가방 안장 가방 그리고 패니어와 트렁크 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핸들바와 프레임에 장착하는 가방에는 손이 자주 가는 휴대폰이나 지갑 간단한 간식과 음료 휴대용 펌프와 정비공구 등을 넣어두기에 좋습니다. 가장 많은 짐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패니어와 트렁크 가방 그리고 투어링용 안장 가방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패니어와 트렁크는 앞바퀴나 뒷바퀴 위에 짐바지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짐바지를 설치할 때는 자전거 자체의 랭 마운트가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에 렉 마운트가 없다면 시트포스트에만 장착하는 짐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단에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최대 적재 무게는 일반 짐바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죠. 짐바지 중에는 동일 브랜드 제품만 일체형처럼 체결할 수 있는 가방이 있고 장착 호환성이 매우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짐바지와 가방이 일체형 처럼 체결되는 방식이 체결성 과 고정력도 좋지만 타 브랜드 가방을 장착할 때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진바지 자체가 부담되거나 카본프레임의 자전거를 투어링용으로 선택하신다면 안장에 거치하는 안장가방을 추천합니다. 10L 안팎의 용량이라면 여분의 옷가지와 세면도구, 속옷과 양말 등을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투어링 가방 브랜드는 오르트리, 토피, 아피두라, 튤레, 자이언트, 로스휠, 악시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정비용품입니다. 장거리 투어링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되는 준비물이죠. 그중에서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펑크를 위한 정비용품입니다. 펑크는 공기압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아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토정지의 자전거길에는 펑크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똥손이라도 스스로 정비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권장합니다. 펑크 정비용품은 클린처와 튜블리스 타이어를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클린처는 타이어 안에 튜브가 들어가는 형태고 튜블리스는 튜브 대신에 실란트 용액을 넣는 타이어입니다. 실란트의 역할이 펑크난 구멍을 빠르게 메워주으로써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클린처 타이어처럼 튜브도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통적인 준비물은 교체할 때 필요한 여분의 튜브와 타이어 타이어를 벗겨낼 타이어레버 그리고 튜브의 펑크난 부분을 메꿔줄 펑크 패치 볼트를 풀고 조이는 휴대용 멀티툴 공기를 채워줄 휴대용 펌프 그리고 co2와 co2 카트리지까지 입니다. 펑크를 직접 수리하는 영상을 상단에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펌프가 있는데 CO2가 굳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필수품이라 권장합니다. CO2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기가 한방에 빵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게 펌프질하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특히나 조그마한 미니펌프는 적정 공기한 만큼 펌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더운 날에 로드바이크의 고압타이어를 미니펌프로 채워야 한다면 순한 양도 복날의 사냥개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다 게다가 튜블리스 타이어는 클린처 타이어보다 펌핑이 훨씬 더 어렵 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co2에 의해 실란트가 굳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펑크에 대한 그 어떤 고민과 걱정도 하고 싶지 않다면 타노스 타이어처럼 펑크가 없는 솔리드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정비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무게나 접지력 이나 내구성 등을 고려해도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은 길을 밝혀주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투어링 뿐 아니라 모든 라이딩의 필수품이죠. 아마 하나씩은 갖고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장거리 여행인 만큼 보조배터리로 활용이 가능하고 고용량인데다 5 0 0루멘 이상의 높은 밝기를 가진 제품을 추천합니다 국토종주 코스 중에 가로등이 없는 농로나 시골길을 만날 수 있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숙소를 찾거나 비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스름이 내려 앉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어둠 속을 헤매던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불빛이 적은 곳에서 사용시간이 짧은 제품을 사용한 탓에 금세 배터리가 소모되더군요 하필이면 휴대폰 배터리까지 바닥나는 바람에 찻길에서 노숙을 할 뻔한 적이 있었더랬죠 라이트 성능이 500루멘 이상의 밝기와 고용량의 배터리를 갖추고 있으면 중간 정도의 밝기로 설정해도 충분한 가시거리와 시야각을 확보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조도센서가 탑재되어서 주변 밝기와 속도에 따라 라이트의 밝기가 자동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전원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사람의 눈부심을 배려한 제품도 있고 리모컨으로 모든 기능을 작동하는 제품도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면에서 믿을 수 있는 대표 브랜드로는 문라이트, 토픽, 리자인, 본트래거, 부시앤밀러, 인피니 등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브랜드 이름을 한 번만 검색해도 다양한 제품이 주름! 누룩 쏘아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하면 좋을 아이템 4가지입니다. 먼저 텐트입니다. 국토종주 코스에서 숙소를 못 찾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자전거 손님을 환영하는 모텔이 많습니다. 숙소에 대한 걱정으로 텐트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텐트는 그저 불편하지만 모험적이 도전적인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간소하게 짐을 꾸릴 수 있는 작은 텐트 아무거나 구비해도 되지만 자전거 분실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고 설계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전거가 폴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 있고요 자전거를 텐트 안에 넣어둘 수 있게 설계된 제품. 그저 가벼운 무게에 집중한 제품도 있습니다. 자전거 텐트를 제작하는 브랜드는 토픽, 빅 아그네스, 마운틴 스미스, 울프라운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핑 밴드입니다. 장시간 주행하면서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은 단연코 엉덩이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많이 타봐서 엉덩이를 단련시키거나 최대한 잘 맞는 한 장을 선택합니다. 게 답입니다. 그러나 무릎통증은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무릎통증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라면 무릎 위쪽 근육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피팅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통증이 발생된다면 간단한 테이핑 몇 번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붙이면 잠들 때 반드시 떼야 되고 다음날 다시 붙여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테이핑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해당 근육을 잡아주는 게 핵심이니까 굳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블랙박스입니다. 최근에는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를 다는 게 거의 필수적이죠. 사실 국토종주 코스는 한적하고 안전한 편이라 사람이나 자동차 그리고 다른 자전거에 접촉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간혹 시장이나 관광지처럼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지나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길을 벗어나 맛집이나 숙소 또는 근처에 여행지를 찾기 위해 파도를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대표 제품으로는 사이클릭을 꼽을 수 있고요. 고프로처럼 액션캠 브랜드에서 블랙박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한 것도 있고 아이나비처럼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사가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복잡한 기능이 아니므로 가격과 실용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트레일러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처럼 자전거 가방을 장착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구조적으로 가방을 장착하기 어렵다면 권장합니다. 트레일러는 뒷바퀴 허브축에 고정하고요. 하나의 바퀴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점은 무겁고 많은 짐을 한 번에 꾸릴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경사도에서 무게중심이 치우칠 수 있다는 것과 계단이나 장애물을 건널 때두번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누구나 할수 있는 판매 가격이나 사이즈나 무게 등 디테일한 스펙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나 수입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꾸욱!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아직 자전거여행 경험이 전무하다면 짧은 구간의 무방여행이라도 한번쯤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게 될테니까요 그럼 두바퀴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겠습니다 띠링띠링